마이벨의 107번째 리뷰 짠! 멕시카나 달콤 라떼치킨 가격은 뼈 18,000원 순살 19,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멕시카나의 신메뉴 달콤 라떼치킨인데요 커피맛이 나는 치킨이어서 그런지 테이크아웃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비주얼은 일반 간장치킨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카페라떼 소스도 같이 주셨는데 먼저 그냥 먹어볼게요 약간 카라멜 마키아또 향이 나거든요 맛은 그냥 연한 간장치킨 맛이에요 되게 달다 근데 일반 간장치킨 보다 훨씬 달아요 음?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인데? 어머! 어? 뭐야? <웃음> 약간 이 찰랑거림 보이시나요? 퐁당 아니 정말 괜찮은지 계속 먹어보고 있긴 한데 먹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웃음> 맛이 나는 치킨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에? 싶었는데 우선 치킨은 간장 맛에 커피향! 딱이 느낌입니다 커피향이 나지만 익숙한 맛처럼 느껴져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 소스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처음엔 요거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반은 치즈로 이끌어 나가다가 삼켜질 땐 갑자기 더위 사냥이 나타나더라고요 <웃음> 굉장히 애매한 맛이에요 진짜 쉽게 얘기하자면 b h c 의 푸링푸링 소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커피사탕 넣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되게 달아요 먹다 보면 되게 느끼해지더라고요 단맛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메뉴를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피와 치킨 두개더 선호도가 높은 메뉴인데 저는 따로따로 먹을래요 안녕 어, 여기 보이는 떡은 제가 주문한 매장에서만 특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멕시카나 제품 사진을 보았는데 떡은 없더라고요 떡 유무는 매장에 따라 다를 거라는 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사이드 메뉴로 커피 콩빵도 같이 왔는데요. 지금이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여가지고 같이 왔더라고요. 아,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엽잖아! 음, 이거 딱 그거다. 커피번이다, 커피번. 커피번이 카스테라 됐는데 퍽퍽한 느낌. <웃음> 여기 찍어 먹으면 괜찮을까? 좀 뻑뻑하다 너는 진짜 안 되겠다